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경기 정말 기대되는 게 앞서서 마무리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양팀의 워로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만 자 이게 실버퐁테온이 압도적인 A그룹에서의 1위 지지를 팬 여러분들께 받았는데 퍼스트가요 실버퐁테온이 쓰는 서머너를 물기 좋은 조합이라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블레이드로 바꿨던 BT 선수는 이번에 또 서머너를 물기 위해서 비적 파리킴 데모닉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뜻도 가또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포지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한 이점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6강부터 시작해서 계속 뜻도 가또 선수는 서머너만 플레이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쵸 변경이... 변화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네 일단은 어... 뭐. 운다면 뭐 럼블러처럼 약간의 이제 어좀 상대의 좀 노림수를 좀 피하는 그런 전략이 될수 있겠지만 오히려 어 자신 있게 뜻도가도 선수가 어 스스로의 이 서머너는 좀 남들과 다르다라고 어.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뜻도가도 선수의 서머너가 본인의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네, 경기 플레이가 쉽다면 그러면 실버풍테온이 당연히 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 퍼스트는 노림수가 앞서서 충분히 맞아 떨어졌고 상대 서머너를 공략하기 위한 블레이드 데모닉 플러스 스카우터 조합을 꺼냈는데 아 이거 통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시작 때는 역시나 어떻게 하느냐. 블레이드 데모닉 둘다쓸수 있는 이 BT선수의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타적 플레이 선수는 앞으로도 워로드로좀 든든하게 한명 지키는 플레이를 할것 같은데 타쿠 선수가 언제든 건슬링어와 스카우터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전 경기에서 밝혀졌어요. 스카우터 첫 출전이었는데 굉장히 지표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스카우터 좋았으니까 계속 밀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 맞습니다. 아, 야, 이거 선수들이 어떤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뭐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고 그런 조합에서의 유불리를 이 머리 싸움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쵸, 조합 네. 싸움이고 네 전략적으로 볼까요? 이제 오 일단은 그대로, 음, 그대로 나옵니다. 네. 네. 네, 워로드 서머너 배마 실버콩테오는 하던 대로 갑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조합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슈르디도 그대로 채용을 한 모습이고 네. 눌렸을 때의 반응을 조금은 신경을 쓴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하죠? 퍼스트가 어떻게 나올지 데모니... 야 데모닉의 데모니게 워로드 스카 그대로 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스트 팀 입장에서는 데모닉의 이 어, 원거리 스킬과 그리고 이스카우트의이 원거리 스킬로 이 서머너를 어, 초반부터 코너에 좀 몰아 붙이면서 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네, 이런 식의 좀 전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어떻게 시버 펑터리 대처를 할지가 일단 중요해 보이겠네요. 네, 앞서서 BT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데모닉보다 이제 블레이드를 플레이했을 때 결과가 조금 더 좋았지만. 그래도 나는 데모닉에 충분히 자신이 있다. 아, 워낙에 기본적으로 악마와 했을 때의 파괴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캐릭으로서 기동성, 빠른 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살려주겠다는 라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머너를 잡을 때의 상성은 사실 블레이드보다 더 먼저 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분명히 스카우터가 물다가 데모닉이 물다가 하면은 결국은 서머너가 피곤하거든요. 그치, 그때 배틀마스터가 어떻게 지켜주고 한 명을 떨어뜨리냐가 느 중요합니다. 아, 실버 퐁테오는 진짜 짚어주신 것처럼 워로드, 배마, 의 쉼네 선수하고 끼규어 선수가 정말 뜻도 같다 잘 케어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서머너가 최대한 이 코너로 잘 몰리지 않도록 초반부터 이 시야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이 끼규어 선수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승자전 첫 번째 세트입니다. 그래서 배틀마스터가 지금 버블을 정말 잘 채워야 되는 게요 풍신초래로 붙어있는 서머너의 적들을 다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네 이게 파일인데 지금 견제도 되잖아요 그라인드 체인 그렇죠 자 일단은 어, 그래도 시야 싸움에 있어서는 일단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어, BT 선수가 먼저 들어가긴 했는데 에너지 버스터가 일단 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네요. 대신 본인이 체력 조금 더 빠졌습니다. 시야 싸움에는 이거 어, 이 정도면 버텨요. 예, 마리린 붙어 있고요. 네, 지금도 보시면은 어떻게든 이 BT 선수가 이서머 어뜨또가토 선수를 좀 괴롭히려고 하는데 포지션 자체가 어 물기가 너무 어려요. 자 그래서 안에 좀 들어있잖아요. 예, 탁구. 이제 더 스터드 썼습니다. 알리마지 어, 이럴 때이 지력 종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다운된 상황을 잘 봐야 되거든요. 카스랑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b 티 선수가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이맵 쪽에서 좀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상대를 노리려는 건데 아 근데 지금 피어스 손 그대로 맞았어요 그라인드 체인도 맞았어요 예다 추가로 들어와서 이게 배마가 지금 타이밍에 그래도 뱀감이 들어오니까 네그 한번 합류를 해야 될것같아요내 네, 공격에서 둘렀고요 그런데 체력이 자없이그다 어, 데모닉이 보겠죠 이규호 선수 체력 없을 때 지금 들어갈만 하고든요 각성기까지 썼고요 드론도 보고 있어요 피어스 손그 장판 위에서 어 뜻도 같다고 여기서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와 피닉스 지금 드론가기 진짜 날카로웠거든요 네. 앞에 오로드까지 같이 때릴 수 있는 각이었습니다 자, 결국 잡혔고 뜻도 같도도 체력 없죠 잡혔죠 아, 마무리 결국 이 끼규어 선수가 지금 체력이 빠진 상황에서 먼저 죽었을 때그 순간적인 그 상대의 저지력이 좀어안 되는 부분을 잘 도려줬습니다 네 그 모처럼. 명, 스킬로 마무리. 모처럼 체력이 세 명이 꽉차 있는 상황이라 두명 물면서 가면서 이제 시간 끌면서 또 맞춰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턴이 주고 받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실버 폭테온의 턴이에요. 그러려면 와마력 진짜 좋았죠 이번 타이밍은자 근데 이게 비티 선수가 버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비티 선수까지 그래서 잡아준 모습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타쿠 선수가 어떻게든 지금 체력을 잘 보존해야겠죠. 자 이게. 아, 어, 지금 그랩은 너무 좋은 타이밍에 어, 빠졌는데요? 네잘 피했거든요, 백스텝으로? 어, 근데 지금 불꽃보 들어간 건 약간 신내선수 입장에서 맛있었고 이렇게 고립시킨 다음에 시간 지연을 시킨 거거든요? 네. <웃음> 자, 어떻게든 빅디 선수가 지금 어, 계속해서 어, 굉장히 넓게 움직이면서 네, 뭐 아래쪽으로 이 역시야까지 잡으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은 아. 뭐첫번째는 통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어! 타쿠는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아 저거 타쿠 선수를 고립해서 잡으려는 거였는데 어쨌든 끈기를 끊었어요. 네, 그냥. 일단 악마와, 악마와. 무빙이었죠. 지금 악마와 순간 어 콤보로 예 네, 잡아냈죠 또또 같은 선수를. <웃음> 아 이제 꺼졌는데 지금도 물려고 하다가 끊긴 거기 때문에 사실 팀이 원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는안입니다 갈고리로 땡겨 오고 마무리까지 일단 심내가 끊어냈습니다. 이제 30초 승부 갈것 같거든요. 중학교 네. 어 정말 팽팽하죠? 근데 이게 BT 선수가 지금 물려서 아... 이 다음에 아마 한번 불러 갈 거거든요. 네, BT 선수는 결국 계속해서 상대 시야에서 좀 사라져주면서 상대를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압박을 해주는 거고요. 대문이 타이밍이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서 빠르게 그라인드 체인 들어주려는 거였는데 뛰기어 체력 없어요? 뛰기어를 네.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뛰어 들어갔다가 요렇게 어! 맞아 나가서 어! 월삼각! 아, 위에서 알리만 제인이 고요 기교 선수가 지금 잘 버텼어요. 스킬 지금 잘 받아냈거든요. BT 네. 선수가 오히려 위기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방이 중요한데. 자, 기점 인덕션. 아, 잡았어. 기교를 어. 잡았고 그 와중에 BT는 자 그래서 잡... 오로라 어, 살아서 실드 버티고, 쉴드 마지막, 버티고 시간. 마지막 시간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아, 이타적 이타적 이타적까지 잡았어. 해. 이거 심내 잡아야 돼요. 굉장히 아, 저, 어려운 일이에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버스트가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심내 계속 거라. 네, 지금 찰나의 순간에 길을 대속기 때문에 <목소리> 자, 신흥! 땡티블리그 다음, 그 다음! 어, 이거 저금디디자마또 마무리가 되죠! 아직도 적을 하나도! 탁쿠! 패스 플레이! 네. 자, 이거는, 이거는 아, 안되죠! 안안 아. 그리고, 퍼스트가 결국은 승부를 마무리 짓습니다! 와, 탁쿠 선수가 주문을 했어요. 드론 적을 탐색하라! 그리고 한방에삐 날려버렸습니다. 어, 이게 뭐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런데도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확실히 서머너 물기 위한 조합 포스트의 조합에 실버폼테온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야 포스트 확실히 강하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어, 일단은 그이 빅디 선수의 이 데모니 플레이를 좀 굉장히 주의깊게 봤었는데 계속해서 시야에서 상대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서머너를 노리지 않더라도 노릴 수 언제든지 노릴 수 있다라는 뭔가 상대 압박을 네, 네,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끝까지 이어냈거든요. 특히 타쿠 선수의 이 스카우터가 왜까다롭냐이 드론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네. 나를 노릴지 모르고 이런 플레이가 참 좋았던. 그러니까 이게 한명더 본다는 기분으로 드론까지 봐야 되는데 본체는 어디 있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하다는, 하다가 지금 서머너가 구석에 몰려있을 때 그냥 드론 스킬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사거리가 더 길어져서 하필이면 서머너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야 이거 어, 실버 퐁테온, 스텍탁 이거요? <웃음> 탁 선수가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넣었다? 아, 이거는 그만큼? 퍼스트가 원하는 판이 짜여졌다는 얘기네요 그쵸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트토가또 선수가 많이 맞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어, 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타적 플레이 선수의 이 엄청난 희생정신 <웃음> <웃음> 언제나 이타적이에요 예. 아, 난 버티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된 스텟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이게 타투 선수한테 갔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승리가 아, 나올 당연하죠. 수가 없어요 아, 어. 그건 망한 판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타쿠 선수가 저 뒤를 줄 수가 없게 되고,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 이 타적 플레이 선수가 뒤에서 지켜주는 저 딜량이 정말 든근하네 그러게요. 아, 지금도 살짝 살짝 뛰어들어갑니다. 앞에서 다 맞아주고, 땡겨주고. 이 부분이 일단 코스터 초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어, 기교 선수가 먼저 잡힌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상회까지 쓸어 담는 모습. 네. 그러니까 초반. 제가 끝까지 연결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잡아놓고 시작하면 턴이 왔다 갔다 할때 편하죠. 그렇죠. 예. 음, 역시 스킬은 달라도 그리고 각성기 달라도 서로 양쪽에서 이 월홀들 다 키라지로 진행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밑에 선수도 그러니까 들어갈 때 분명히 있는 스킬을 땜에 들어가야 건데 중간에 끊어버는 아, 여기서도 띠규 선수가 사실 잘 버텼었는데 이롭션을 네. 너무 롬션. 예측을 잘했어요저 네. 끝에 딱 걸렸네요. 그리고 심지어 비티는 공이 좀 살아나왔어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여기서는 잡혔습니다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최종 승부, 어, 그러니까 연장전까지 갈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근데 퍼스트가 조금 더 일찍 마무리가 되나 했었는데 네. 실무풍 테우는 집중력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 있는 어 이것도 괜찮았고 시간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보다 서머너를 조금 더잘 지켜주는 플레이를 떠올리면서 배틀마스터에게 책임을 좀더 이제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롤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버풍 태우는 아니 뭐 상대가 서머너를 물로 들어오는 조합이 어쨌건, 어쨌건 우리는 준비한 게 이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서 또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데모닉의 이제 이 어, 행동 범위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어, 실버 퐁태온 입장이고요. 데모닉 그대로 들고 나오죠? 그렇죠. 예. 몬스트도, 아, 우리 좋았어. 아 이대로만 하면 돼. 데몬이 그대로 들고 나오고, 스카우터도 연결합니다. 그렇죠. 팀 색이라는 걸 지금은 바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상대가 서머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상 계속 유리하다는 인상을 떠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서머너는 조금 더 공격적이었던 스킬들을 자신의 주변으로 몰고 배틀마스터 워르드가 계속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포지셔닝을 계속 오더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 데모닉과 그리고 스카우터는 치명을 250씩 주면서 상대에게 어쨌든 데미지를 더 쏟아놓겠다라는 작정을 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퍼스트가 실버풍테온을 잡는다면 A그룹에서는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사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제... 특히 투표의 척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라걸 처음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하지만 실버퐁테온은 많은 팬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A그룹에서 1등 하지 않을까라고 찍어준 팀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쵸. 경기 봐야 됩니다. 물론 뭐 퍼스트팀도 이제 2위로 35.3%의 표를 얻긴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실버퐁테온이 더 어, 우세가 많았거든요. 그럼요.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실버퐁테온 첫 세트 놓치고 하지만 아직 이번 경기 잡고 풀세트 만들어내야 되는 실버풍 태훈 입장입니다 아저 드론 바쁘게 움직이는거 보세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 들어가려고 이게, 이게,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이게 플레이어 빔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앗싸움 하는 데 있어서 상대 밀러너 굉장히 좋거든요 동결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니시아이팅이 시작됩니다 끼겨 원다운 아. 이 선수를 약간 마크해주려는 모습이죠 네. 네. 원이 딜링이 뒤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리고. 쉼매니까 조금 버티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보호막이 잘 걸려서 피규어 선수 기상타임까지 저음 떴거든요. 네? 월샵깡? 그쵸. 한번 다운? 이런 게 중요해 보여요. 탁구를 어이,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피규어 선수가 네, 지금은 뭐 탁구 선수를 물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BT 선수를 같이 물어줘야 돼요. 아 이거 지키는 각성기였던거 같죠? 그러면 이 어. 이제 각성기를 하나 뺐다고 볼수있죠 실버풍테온 입장에서는? 아, 나는 킬링의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이거 네. bt가 너무 물려요 자 덕분에 오히려 실버풍테온 입장에서 기분좋은 상황이 됐끄요 가기로 자 그래서 각성기 깔고서 비교? 이거 지금 어! 어 그래도 이게 <웃음> 다원 싸움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아직은 야하 이걸 또 탁구가 마무리를 예쁘게 지었습니다 네 각성기를 일단 두가지 쓰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 어, 근데 여기... BT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이제 모닝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이... 서버노도 체력 없어요 반짝이가 바... 되면 달라요 피닉스 아 근데 피닉스가 BT 선수한테 어... 들어갔으면 지금 정확하게 깔렸을 것 같은데 네그렇죠 그러니까 이 BT 선수가 지금 이 체력으로 스킬을 한번더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듯 네. 동안 또 잡으러 한번갈 수도 있습니다 트랩! 그래서 워런트가 한번 지막 끝나면 거? 아마 데모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윙드를 한번 예측으로 날려봤습니다만 자 결국 같이 갔죠 십. 이러면은 예. 어 근데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일단 지켜주긴 하는데 푸시 초래로 잘 빠져나왔죠 방금은 네. 그리고 뭐, 타쿠 선수야 일단 뭐 어쨌든 지금 워로드라서 워드가 로막 가는 상황에서는 일단 잘안 죽고요 제노사이드 음. 빠졌으니까 이제 컨벨이 하나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갈고리 쓰는데 맞아서 이타적 플레이 다운 후에 끝납니다 이게 생각에 생각을 겹쳐야 되는게 플레어빔이 빠졌어도 뒤에서 다시 한번 레이드사일이나아오고 그렇죠! 거리 싸움이 정말 성가신 상황이거 여기 아직... 많이 불러왔어요 마리링까지 왔는데요 네 BT 선수도 이거 사실 지금 약간 그 안좋은 위치가 잡힐까봐 일부러 어, 적진쪽으로 간거였는데 네. 위험할 뻔했죠 끼규도 같이 체력이 없어서 내국연수는 둘렀습니다만 뒤쪽으로 그러니까 퇴 후퇴... 아이고 아 빨리네. 같이 잘했습니다만은 에너지버스터 정확하게 꽂힙니다 어 이타적 거이 플레이 살리러 가는 드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레이드드론 이제 슬슬 찰 때거든요 어, 비티 앞... 선수가 일단은 체력이 너무 아 많이 빠졌거든요 실버풍트 그리고... 이거 그리 별로 안좋아요 아, 아직까지 아 각성기는 다 갖고 있는데 하나 둘셋 하고 쓸수 있는 타이밍이 안나와요 예. 10넷까지 끊어내면서 6대2 아, 이 타이밍을 사실 그냥 내주면 안됐거든요 네, 실버폭태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좀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네. 와 드론 진짜 열힐 합니다 아 이게 투쿨에 물러갈 수가 없어요 bt가 아직도 살아있고 예. 한명 콤보 넣으니 기 하고있어요 bt 아드 피하면서 어 전류 피하고 어, 어. 아. <웃음> 살았으면은 예. 정말 내드모비 한명 화려하게 다 피하긴 예. 했었거든요 아, <웃음> 장점 아, <웃음> 어, 엄청 난리 나셨으면. <웃음> 어, 그래도 타이밍 한번 잡았거든요 지금. 예. 아, 야, 이제... 키를 빨리 가져가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그렇죠. 시간으로는 안 돼요. 자, 빨리 가가서너 잡으러. 서브너 잡으 이거 겠네요 드론의 완벽적인 커비네이션 파이널 엑시플러져. 아 이거는 지금 너무 큰데요 아 퍼스트가 실버풍테우늘야 역시 상성이란 존재한다 이건가요? 시간 3초 2초 하나 잡혔어도 나머지 두명을다 잡아도 그대로 끝납니다 퍼스트! 진짜 팀조합 신! 네 4강 진출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아 그래서 퍼스트구나 아 가장 먼저 올라가고 우리 팀이 포스트다라는 네. 것을 즉 경기력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팀명이 또 이래서 중요합니다. 사강에 예. 가장 먼저 진출하는 포스트입니다. 아 거의 로얄로더스의 포스트 얼리버드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장 먼저 줄을 서고 가장 먼저 올라갔네요.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오늘 어, 대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상대 서머너가 과연 제대로 뒤을할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건데. 야, 결국 조합에서의 장점, 포스트가. 잘 살려줬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BT 선수의 이데닉이 굉장히 잘 뛰어다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어 거기에 또 못지않게 뭐기규 선수도 어쨌든 BT 선수를 순간순간 위기에 몰아넣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잘 많이 안 죽었었거든요. 네. 어 저는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 계속해서 이어진 데모닉의 각성기 선택이 처음에는 이제 서머널 잡기 위해서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자신이 퇴로를 만들기 위해서 모독게 만들려 그런 각성기 활용으로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아 적재적서에 너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퍼스트. 아이 팀이 워낙에 BT, 타쿠 이두 선수가 공격적이고 거기에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수비적인 이런 여러가지 본인이 다 맞아주면서 막 이런 이 지금도 자, 확인해볼까요? 아. 타 <웃음> 아이뭐 탁구하고 BT가 진량이뭐 <웃음> 예, 네, 받은 피해량이 탁구 선수가 저 오른쪽밖에 예, 안 보여 와 <웃음> 이거는 왜? BT 선수가 기록 갱신인데요 네.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웃음> 왜 신기록을 찍어요 받은 피해량으로 역대 최고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거는 <웃음> 상상할 수가 없는 딜량이죠 6만이요? 야, 이거 상대 입장에서 보면 너무 허무하죠 <웃음> 그죠? 렇 그러니까 물론 사실 그만큼이 탁구 선수의 포지셔닝 자체도 좋았습니다만은 팀 쪽으로 케어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그리고 또또게또 선수 입장에서 참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대, 지금 데미지가 22만이면 성에 안 차는 데미지. 아 그럼요. 얼마나 걸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역으로 이성적을 만들어낸 버스트 팀의 조합이 그만큼 네. 부족하 네. 그래서 조합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버스가 접근을 했고요. 반면에 실버풍 태우는 하던대로 좀 갔는데 이게 상성에서 결국 밀려버렸습니다. 그렇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한 거고요 네. 또 보시면은 또 여기에 이제 뭐양 팀의 워로드들이 진짜 그 아군에게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뭔가 어 서로서로 혈투를 벌였는데 좀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딜러의 네. 승리는 결국 약간 부모님 쪽, 스카우터 쪽이 가져갔다고 라볼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작네요. 환상적인 움직임 근데 만약에 차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분명히 살아나갔을 것도 같아요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강조될 정도였다는 건 모두의 기억에 남았을 정도로 명장면이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퍼스트가 4강에 가장 먼저 진출하는 팀으로 결정이 됐고요 실버풍테온 아쉽기는 합니다만 최종 진출전 한번더 기회가 있습니다 타쿠가 받았습니다. POG. 아, 이 선수의 받은 피해량만으로도 뭐 엄청난 생존률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이 피해량이 인상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보여주면서 딜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지표로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네, 특히나 데스가 거의 없다는 라 네, 네. 것만으로도 그만큼 팀의 많은 것을 담당했던 타쿠 선수였어요. 그렇죠. 사실 뭐 그냥, 어, 이동기 좋은 그런 이 원거리 딜러 캐릭터로, 클래스로. 어, 생존만 해라 하면은 뭐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딜을 이 정도로 넣으면서 어, 대회에서 특히나 이렇게 최상위권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타쿠 선수의 이 피지컬적인 부분이 얼마나 좀 특출난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드네요. 경연이두 개나 스킬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스트라이커 입장에서는 아, 이건 좀센겁니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을 텐데 야, 대회에서 그래도 잘하면 틀린다. <웃음> 그렇죠. 아, 보여지죠. 퍼스트 팀은 16강에서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건슬링을 채택하면서 안정성을 기했지만 이제 연습을 하면서 8강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아 스카우터가 여전히 좋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전장 구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렇게 곳곳에서 어, 드론 플레이라든지 히어지는 네. 레이스 이상일라든지 아,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네, <웃음> 예, 드론이 일을 다 했어요. 지금 보면 드론이 앞장서고 드론이 꽝하고 드론이 던지고 드론이 삥하고 진짜 예,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예. 어, 퍼스트 예, 타쿠 선수가 인터뷰 준비됐다 그러거든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쿠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될까요? 네. 오케이 좋아요. 어, 탁구 선수 오늘 그동안의 대회에서 스카우터가 활약하는 모습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네. 아예 그냥 준비해서 나오신 건가요? 네. 그동안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 왜 오늘? 아, 근데 지난번에 16강에는 건슬로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네. 바꾼 이유가 뭘까요? 어, 8강에 저희 대진에 서머너 팀이 좀 많아가지고 스카우터를 기용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인의 플레이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가? 저희가 보기에는 뭐 아주 훌륭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웃음> 아 너무 덤덤하게... 그래도... 중계진 생각만이 아니라 예. 예,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사실 예. 뭐 <웃음>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예, 그래도 이렇게 또 어, 타쿠 선수가 생존할 수 있게 이렇게 또좀 어, 아군에 뭔가 어 발로 뛰는 그런 선수가 있었다면 하나 꼽을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오늘 나의 퓨을. 표지에 네. 에 도움을 더 많이 줬다? 아무래도 BTA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제가 활약하게 제일 도움을 많이 주고 는 기도 하고 일단. 판을 많이 깔아줬어요, 배티 선수가. 어, 그래요? 저희, 물론 비트 선수도 맞습니다만 어, 이거라면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아니, 내가 다 맞아주고 내가 다 판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그건... 탱커의 본분이죠. 아. <웃음> 와, 예. 야, 어, 일명 짤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 너 원래 그거 하는 애잖아 야, 이건 오, 이건 거죠. 역할했다. <웃음> 네, 예. 자, 포스트가 가장 먼저 사강에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실버 퐁테월 잡을 확률 본인들은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이길 수 있다 가능성. 저희도 처음에는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한 경기를 이기고 나서 좀 확신이 섰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퍼스트 어, 지금 4강에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우승이 보입니까?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혹시 어, 만약에 4강이나 결승에서 이 팀을 만나면 좀 껄끄럽다 하는 팀이 있을까요? 네, 저는... 휘두르기 팀이 가장 경계가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또 댄감 조합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좀 신경이 쓰이죠 자퍼스트 탁구 선수가 우승이 바라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자 탁구 선수와 얘기 나눠봤어요. 아 이타적 플레이 선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예 제가 대신 그, 수고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뭐 사실 그 인상적인 답변입니다만은 뭐 선수들 사이에서도 사실 뭐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게 탱커는 어. 많이 맞고, 예, 많이 이제 잘 버텼으면 그게 1인분 한거 아니냐. 아, <웃음> 이제 딜러들은 이야기 하거든요. <웃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숙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퍼스트가 승자전에서 가장 먼저 진출했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패자전 경기 전해드립니다. 파이리와 럼블러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